또고 공포 방송 넘버원 no. 지금 은또 마시대 가자 아 여러분들 어 제가 어저께 이어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흥가 촬영을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가 어떤 곳인가 여기도 이코리가 왔다 간 곳이에요 왔다 간 곳인데 내가 한번 호타로 한번 와봤어요 여기 내부를 살짝 보여주자면은 요런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딱 보니까 여기가 입구인거 같던데 야 야, 야. 아, 딱. 이 친구물이네. 여기가 원래 정문이었나? 한번 아, 열려있네. 와, 다 좁다. 오. 계세요 계세요 여기 우찌방 왔으니까 사투리는 1절도 안 쓰겠습니다 계세요 아, 우찌방 사람 같아 계세요 숙자 상님와 진짜 나 서울사람 같다 오 분위기 쩔어 쩔어. 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뭐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소리는 안나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내 뒤에 싹 지나갔거든. 잡기를 가능성이 커요. 기분이 약하거든. 좀더 둘러봅시다. 한번 둘러볼까나? 슬슬 피하는 것 같은데. 동건 동건 서는것 같이 다 가지런 얘기다 그냥 우와 내말 끝나기도 전에 봐봐 여기도 있네 위에 누구 있어요? 와우. 아, 어저께 녹화할 때, 아, 레전드빌나오라 했었는데, 난 지금도, 그리고 어저께 방송이 끝나고 들어가서도, 아, 그 꼬마색.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깻발 딛고 다닐게요 깜짝이야 꼬마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나한테 공부 말을 하려고 하다가 도망갔거든 그리고 나한테 뭘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귀신을 따라서 갔는데 고향이었어 오늘도 뭐 레전드 하나 나왔으면 쓰겠다 너왜 자꾸 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내가 보면 숨고 그러냐? 잠깐 나와 볼래? 잠깐 나와 봐. 어디 있어? 귀신 여 놈이 이 꼴에 여기가 방송 을 왔다 했거든. 멜치가 이렇게 방송 오다가 갑자기 등신은 또 내가 이렇게 와고 아저 새끼. 긴감인가 한가? 어그 마이콜 혹시 아냐? 어, 살쪄서 온거 아니다잉? 나는 도치 도치, 더치. 음 어, 도치여. 이콜이라고 어, 착각하지 말고. 응 반갑다 반가워. 나와 봐라. 아니 마이콜이 그 뻘크업 한거 아니라니까. 나는 도치야. 응, 음 성은 또고, 이름은 치. 자꾸 여기를 놨다. 여기, 여기. 아까 나 저기 주방 갔을 때도 이쪽으로 옷이 왔다 갔다 하네. 한번더 여기 한번 자리를 한번 비워보자. 여장과 남장과도잘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자꾸 피하는 거 보니 여자 귀신? 수줍었어? 오바야 보고 수줍었나? <웃음> 좋아 아 그런데 여기 분위기는 왔다. 지려은다이지려으로 그쏘지쏘는쏘 오쏘 오쏘 오쏘 오쏘 오쏘 오쏘 오쏘 소주에다가 사탕? 아 이코라이. 너가 혹시 이 사탕하고 소주, 소주잔하고 같이 놔뒀냐? 너서 야매로 배운 것 같다. 사탕은 동자고 음, 거기다가 소주를 매겨 불러? 사탕이 그면안 주고. 요놈 봐라. 어, 이코라. 너 어렸을 때 아빠 몰래 그렇게 소주 몰래 한잔한잔 먹었던 그런 버릇 아니야. 너가 했다고. <웃음>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해. 사탕에 안주를 먹기는 안 해. 알았지? 와, 더군데. 꽤큰 곳이네, 여기가. 꽤큰 곳이요. 아따, 어제하고 삼은 뭐가 또 틀리다, 야. 현재 귀신은 있기는 있어. 있는데, 그건 잡기여. 워미워미. 여기다 포술포술 겁나게 또 뿌려놨네. 아니, 대한민국 흉가에서 팥농사 짓겠어 가는 데마다 아주 팥은 팥은, 아니, 흉가에서 팥농사 짓겠다니까 겁나게 또 뿌려놨네. 나 방금 스치듯이 가다가 한번 다시 뒤로 빠꾸 해야 될것 같아. 어, 우리 언니. <웃음> 아, 나도 남자여. 그러지 맙시다. 요것이 다인가? 뭐야? 워메워메. 여기도여기도 뭐 포시포시 겁나네. 내년에 여기 오면은 여기서 싹터왔고 어, 이코라. 팥 따로 사지 말고, 어, 내년에 네가 갔던 흉가 좀 당기면서, 그, 팥좀 이렇게, 좀걷어들여한 어. 달에 팥값만 한1 0 0만원 나가겠다. 어. 그래, 그래. 와, 맞다. 뭐야, 이거. 야, 야. 불러버렸네. 여구동뭔 놈의 칼빵이 허버만이 있나. 내가, 유튜브 채팅을 또 제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채팅창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이코리가 갔던 곳을 잘 영상을 못볼 때가 허다하게 많거든 채팅창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코리가 왔다는 것만 아는지 여기서 어떤 레전드가 있다는 거를 이게 유튜브에 올라갔으면 내가 보면 채팅을 쳤을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나한 음... 번만 밑에 내려가 봅시다 아까 그 잡기. 고양 길. 아, 어디야? 아, 여긴가? 맞나? 어, 맞네. 헷갈리다, 지이꼴이요 담배 안 핀디? 아니, 이콜라 너 혹시 처세용으로 뭐 담배 저거뭐 따로 갖고 된게 이거? 너가 피는 담배 는 아니잖아 저거. 내려가도 조심해, 나너 아직 거기 있냐? 가지마이. 잠깐만 모습이라 도한번좀 보자. 잠깐만 좀 있어봐봐. 잠깐만. 오, 이게 미끄러지겠네 가지마봐. 후... 내가 봤을때는 에... 또치를 짝사랑하는 여자 귀신인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휴... 잘생긴 오빠 오니까 또 그런거는 안가네 오빠야 갈게 다음에 이 콜이 보내도록 할게 그때는 선글라스 끼고 봐 자 여러분들 크게 뭐 이상은 없네요 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또 쳤어요